세븐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세븐틴. 퍼포먼스 입니다네 네, 힙합팀과 보컬팀의 순서를 지나서 네. 이제 저희 차례가 됐어요. Yeah.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주인공 바로 우리 퍼포먼스 팀입니다. 네. 그러면 슈퍼티너 그 보컬 팀도 주인공 느낌 더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원래 마지막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였지. 대체. 네, 우리 우세나트 가사 중에서. 어, 여름밤에 우리를 새긴다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아, 어, 저희가 바로 이 가사처럼 2021년도 여름의 끝자락에 새벽에 어, 마지막 괜히 퍼포먼스 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디노 씨. 네. 저 이렇게 퍼포먼스 팀끼리 진지한 얘기를 어, 저희끼리는 많이 하지만 노출된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뭐 컨텐츠들이나 다양하게 뭐 보여드린 적은 없어서 오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제일 기대했던 우리 디에잇이 한번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절진만 <웃음> 감성 있어요, 이거 제일 감성 있다 세기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어, 정말 긴네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다들 퍼포먼스 팀의 양습 양을 보고 이렇게까지 연습을 열심히 해? 하고 놀라곤 한다 아, 캐러들 사이에서도 놀력파 양습파 유닉으로 부리고 있다. 퍼포먼스 팀이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대에서의 책임감 때문이죠, 당연히. 왜냐면 또 저희는 이제 춤추는 팀이기 때문에 노래뿐만 아니라 담윤이 춤을 춰야 되니까 연습량이 많은 거고. 죠저 그렇죠? 생각에는 그 이제 퍼포먼스 팀이가 이제 무대에서 사실은 춤만 추는 거아니잖아 이제 다양하게 노래, 랩 이런 거다 다양하게 하니까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되게욕심 약간 약간 있는, 게이는명 이렇게 모인 이 같아요. 그래서 춤만 잘하서 싶은 거 아니고 이제춤노래이그렇고 무대도 렇렇고 랩도 그렇고 약간 다렇하게다심게 이렇게 해게 약간 연게이 약간 많아 이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게 해서, 음. 그리고 해 음, 사실 노래와 그런 전달뿐만 아니라 춤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남들 봤을 때 우리 힘든 만큼 아 너네 진짜 노력한다, 연습한다 사실 노력, 노력 연습 다들 다 하지만 우리 좀더힘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이유도 늘 책임 있게 무대에서 캐러들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음. 이름부터가 세븐틴 퍼포먼스 팀이기 때문에 세븐틴을 대표하는 퍼포먼스 유닛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좀 자부심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부심. 네, 뭔가 1 3명 합쳐 있을 때 제일 퍼포먼스 멋있고 그렇지만 그네 4명 합쳐 있을 때 세븐틴 퍼포먼스 대표로서 어떻게 그치. 더 성장하게 어떻게 그치. 더 화려하게 더 다르게 뭔가 그런 고민 을 우리 네이시 정말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자. 응. 다음 거를 한번 준이가 뽑을까? 어, 근데 나는 아까 전팀 거 대충 봤어 약간 파티만 볼 거든 약간 더 약간 편하고 약간 그 존댓말 좀더 편하나? 우리 애촌 너무 편하겠 우리, 아, 우리 서로 너무 진정하기 그래. 때문에 그래 <웃음> 자 이제 편하게 하자 그래 그럼 자도 되네? 이거는안 <웃음> <웃음> <편한은> 되고? <웃음> <웃음> <웃음> 첫 유니고 잼잼 부터 최근 미니 파헤치의 유니고 웨이브까지 매 앨범마다 유니고들이 되고 있는데 처음 음악으로 들려줬던 이야기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으로 유니팀으로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 있을지 음. 아... 들려주는 팀이야 뭐라고? 잠깐만 <웃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처음에는 처음 뭔가 퍼포먼스 팀의 색깔이 뭘까? 막 이런 고민이 맞아. 늘 그치, 그치. 많았던 것 같아 그니까 퍼포먼스 팀인 건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웃음> 세븐틴과 세븐틴 퍼포먼스 팀이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거지? 우린 약간 이야기가 어. 몸의 이야기가 좀 컸던 거 같아요. 맞아. 어떻게 표현을 할지 노래 자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고 어. 우리가 이런 가사 이야기보다는 동작으로 주는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계속 안 해봤던 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좀 컸던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난 우리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굳이 굳이 꼭 굳이 <웃음> 사랑 얘기를 안해서 좋았거든. 우리는 빵 터지는 걸 좋아하잖아. 그치, 뭔가. 빵 <웃음> 그리고 빵 약간 거. 나는 이질문을 아까 좀좀 좀 생각 혼자로 생각해 봤는데 사실 앞으로 뭘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우리 네명 각자 아티스트로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면. 나중에 뭔가 해도 지금과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때 그런 아이디어와 뭔가 부딪치면서 팡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싶습니다. 나도 뭔가가 팡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나도 그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음. 그런 우리 아이디어를 팡을 나오기 위한 다음 질문을 하나 뽑아. 그래, 질문 6개 남았어. 다음 어. 내가, 다음 6개 내가, 여 개. 팀으로 뭉쳤던 첫 순간이 기억나나요? 맨 처음 만났을 때 앞으로 이 멤버로 세븐틴 유닛팀이 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나는 처음 뭉쳤을 때 기효는 없고 그냥 계속 싸우는 기효만 나 <웃음> 그랬나? 계속 그냥 우리 그 만들 때막 이제는 안 싸우거든? 근데 처음에 솔직히 기억 안 하는데 하이라이트 때부터 하이라이트 네. 때 우리 그러니까. 진짜 뭔가 디노는 이 아이디어고 호시오는 이 아이디어고 나는 이 아이디어, 주니오는 이 아이디어 그냥 서로 네명다 가짜의 아이디어 맞다고를 생각하면서 서로 많이 부딪혀라는 생각만 많이 쓰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멈추지 않을까? 그래 애가 마지막 기억, 기억했던 그첫 순간은 그 옛날에 우리 그 데뷔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 할때그 약간 그 의자 네개 쓰고 나서 이제 그 춤추는 거 라이컬러비한가? Like 어, 약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기 그거는 아마 내가 퍼포먼스팅 생각하는 그 소승 같아. 난 처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닛이 딱 결정되고 춤은 너무 자 신었는데 이제 그런 보컬이 이제 걱정이 됐었지. 그래서 다 같이 연습한 것도 있고. 음. 갑자기 또기억 나는데 음. 처음 연이 퍼포먼스뛴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어. 그때 연습생이었잖아. 데뷔 어. 안 했잖아. 그때는 처음 들을 때는. 와 내가 진짜 랩이랑 노래 못하는 아이구나 그래서 나를 퍼부팀이를 넣었구나 아. 사실 그때 춤을 나도 그렇게 잘 추지 않았어 아니 잘추지비보이 음. 아니 그때 비보이를 잘 췄지 이 케이팝을 아, 안무를. 어, 안무를 솔직히 아. 나 그때도 자신이 없었어 미팅. 그때는 그냥 나다 자신 없는데 그냥 그나마 출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회사 나를 퍼부 팀이 넣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였지 그냥 한편으로도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셌지. 어 그때는. 그 나도 우리 팀이 퍼포먼스 팀이지만 보컬에 대해서 빈틈을 못 느끼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 음.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얘기도 하고 더 연스,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볼까? 다음 <웃음> 곡. 다양한 컨셉과 장르에 다양하게 도전했던 퍼포먼스 팀이다 하나의 무대를 위해 안무를 창작하고 연출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팀이며 어쩌면 가장 많은 부상이나 사고에 맞서 있는 팀이기도 하다 무대를 준비하며 항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캐롯에게 어떻게 도와 다았으면 하는지 일단 나는 그래 <웃음> 너는 뭐 나는 일단 우리가 안무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되게 그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감사한 부분인데 신선하게 와 닿았으면 좋겠어 신상이야 어. 우리가 이왕 만든다고 하는 팀이잖아 만든다고 하는 팀인데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 물론 거의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만의 뭔가 색깔과 신선함이 있으면 사람은 더 이게 와 닿았거든 진짜 나는 그래서 내가 무대를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욕심은 퍼포먼스 팀 안무를 만들 때 가졌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나는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때 사실 그 연말 시상식에서 그 우리 언제지? 1 9나 아니면 언제지? 시상식 때한번 퍼포먼스 팀 유니 그곳한번 한 했었어. 그 시상식에서 한번 쉬하니까 너무 어, 쉬하니까 너무 약간 카메라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난 딱히 그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난 것 같아. 맞아 맞아. 그것도 맞아. 나는 정말 퀄리티 있게 뭐 쉽게만 하고 싶어 사실 연습하는 거는 그게 과정이고 노고 테러들 관심 있어들라도 사실 우리 지키는 사람은 관심 없을 수도 있어 그냥 과정만, 무대만 보는 거지 우리 과정 얼마나 부상을 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힘 힘들고. 사실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 이 무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걸어서 여태까지 해왔지 근데 어 앞으로 더 건강하게 해야지 아좀 무대는 그냥 내 자존심? <웃음> 이거 내가 진짜 못하면 은 이거 못없게 하면 은 아, 너무 아쉬워 어, 무조건 그치? 멋있게 해야지 그래, 맞아, 맞아, 어, 이거는 욕심 음. 음. 욕심이지 버릴 수 없지 포기할 수 없지 그렇지 <웃음> 6년 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하게 보여줬던 퍼포먼스 팀 아, 퍼포팀이 의 무대가 많다. 그중 가장 와닿았던 무대가 있는지. 수많은 무대 중에 왜이 무대가 유독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나 나는 그그 그 일본에서 콘서트 할때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거. 위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 그스테이지 얘만 무빙 스테이지로 스테이지. 그거, 그거, 그거 마, 맞는 거. 거야. 사이타마, 사이타마. 사이타마, 아, 사이타마.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아래에. 어, 맞아 맞아 맞아. 유리야. 아레나 때. 아레나 때 유리비. 무빙 스테이지 좀앞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진짜 나는 진짜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게. 나그 재밌었어. 그 어. 무빙 스테이지. 진짜 3 0 0 다팽이 있으니까 그래서 춤추면서 진짜 와 우리 옛날에 그 다이아몬드 엣지 콘서트 할때 뭐 OMG 락 편곡해가지고 유리 깨고 나온 거같아 어, 맞아. 맞아 그거도 맞아. 진짜 그게 엣지 와. 콘서트 어, 그게 한국에서 아 어, 맞아 맞아 이제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한명씩하는거 있잖아 나 명호 어. 이제 마야하고 맞아 맞아 그거도 있고 근데 왜 그게 좀유독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사실 약간 이렇게 유닛이 4시 하다, 하다가 이제 한명한 한 명씩 포도 나가다가 이제 한명한 한 명씩 무대 하게 되니까 되게 아까 어 너무 멋있다. 우리 성장 많이 됐다.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영원은 뭐가 저는 수많은 무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1 3월춤 아. 음. 음. 그거는 뭔가 확실하게 우리 퍼퍼티미의 색깔 보여주는 무대고 근데 요도 나에게 소중한 노래는 24x7 <웃음> <웃음> 왜냐면 그거 많이 소중하더라 왜냐면 나는 정말 그 곡을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왜냐면 내가 무대에서 퍼포먼스 연희로서 소서 노래 춤을 또춰 근데도 행복해 약간 나에게 좀 소중한 기억인것 같아 그치 그치 맞아 <웃음> 나도 13월의 춤 13월의 춤은 뭐 예술이지 13월의 춤이 진짜 그리고 진짜 잘 졌어 어, 우리의 난 그걸 보고 딱 그냥 하, 이건 퍼포먼스 팀 색깔이다 난 진짜 그거 보고 와 이거 넘을 수 있을까? 이,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내년에는 아마 그거 넘겨야 될 거야 그렇지 좋아 하나의 <웃음> 무대를 위해 수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었을 거다 캐럿들도 지켜보는 스태프들도 모두 퍼포먼스 팀이 참 힘들겠다고 라 생각하는데 정작 퍼포먼스 팀은 티를 내지 않는다 우리가 티를 안 냈나요? 티 많이 낸지 데 <웃음> 일부러 숨기는 건가 싶기도 하다 퍼포먼스 팀이 조금 솔직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정말 힘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참는 것인지 최선을 다 하는 거지 진짜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힘든 거 보는, 보러 는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무대를 보러 오시는 그치. 거니까 그냥 그거 맞지 응. 당연히 힘든데 맞아, 맞아. 최선을 다한그게 응. 그거도 책임지 근데 음, 힘든 건 똑같은데 그냥 고맙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이게 이 질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캐럿분들이나 가족들이나 멤버들도 힘들면 친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알, 그냥 주변에서 알고 있고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위로가 돼서 아 월드 투어 할 때가 이제 체력이 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막단체 진짜 퍼포먼스를 하고 그다음 퍼포먼스 팀 무대가 13월의 춤이랑 쉬었어 이제 딱 끝나자마자 리프트하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우리 이제 우리 내일이 진짜 다 쓰러져 있어. 쓰러져 있어. 어. 어. 우리가 막 그때 찍었던 그다큐 조금 찍, 짧게 찍었던 거. 근데 있잖아. 그, 그, 그 다케 주... 빙산의 어. 일각이고. 어. 산소 호흡기 차고 계속 있어. 었 진짜 그냥. 그때는 다큐도 붙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정도까지 보여주면 팬분들과 우리 아 너무, 뭐, 어, 너무 걱정할까 봐. 사실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진짜 뭐 그때는 아그로깡으로 했, 했, 했고,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니까 우리가 솔직히 응. 저번까지 우리 네 명이서 서서 할수 있는 춤은 다 췄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나도 제일 힘는 기회 하나 있는데 그 사실 공강할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약간 그냥 참고하는데 근데 월드투 하면서 이제 계속 비행기 타고 이제 그 도시마다 바꾸면서 약간 날씨도 변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한 번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맞아. 열이 나고 나서 맞아, 이제 맞아. 그 퍼포먼스 팀 곳까지 하니까 했구나. 기회 없어. 아, 그때는 맞아 뭐, 할... 힘들지. 그리고 그냥, 그냥 그냥 하는 거였는데, 근데 아. 끝나고 나서 내리 내리 있을 때 갑자기 울어오는 거야. 아, 이거 힘든 거구나. 약간 이렇게 됐는 아. 거지.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뭐 그렇습니다. <웃음> <근데> 진짜 탑은... <웃음> 제가 읽을게요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퍼포팀을 보면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타인이 보기에도 이렇게 성장해온 것이 보이니 아마 스스로도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성장을 느끼는지 그래서 멤버들이 보기에 서로가 저 언제 저렇게 컸어?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면 약간 질문자가 일기장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약간 아가온의 질문이가 오 어, 되게 일기장 남의 일기장 보는 것처럼 친구의 일기장 보는 것 같네. 나는 뭐 D A C. D A 청 어, 되게 어른스러워졌어. D A 청이 거의 370도 바뀌었어요. 어. 그렇지, 원래는 딸이 딸이 짠짠. <웃음> 어. 난 얘는 진짜 한겨 같은 것 같아. 아, 준영이 제일 한겨 같은. 어. 디노도 진짜 디노도 많이 바뀌었어. 고 진짜 엄청 <웃음> 우리 둘다 그런 거 아니 나는, 난 내가 느끼는 게그 젖살이 좀빠지더라고 젖살? 어, 젖살이 <웃음> 그쵸, 젖살 이제 빠지고 네. 이제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붓고 가라앉고, 붓고 가라앉고 이게 막 조절이 아예 안 됐다가 음. <웃음> 이게 좀 이제 좀 안정이 네.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만큼 자기 관리하잖아 운동도. 운동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 어. 다음에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음. 한참 나는 그 그것도 있고 호시 형이 스파이더가 이제 솔로 믹스 테이프 나왔을 때가 와 진짜 진짜 멋있었거든요 나도 그때 많이 성장했다고 그래서 진짜 그때 보고 아이 형이 성장도 많이 하고 멋있, 멋있다 이런 걸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얘가 진짜 많이 큰게안들어도 되니까 <웃음> 그냥 해줘 얘를, 야, 없으면 얘... 없다고 해도 돼 괜찮아 없어요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좋다면, 아니 없으면 장난이고 <웃음> 진짜 있는 거는 항상 진짜 시장식 그. 1부그 혼자 나와서 r 부할0 0 0 0 hours. 10,000 h o u 생각은 최근에 0 h 화보를 찍었잖아 어. 나그 화보를 보면서 남자가 된다라는 생각 10,000 hours. 1 0 원래 남자 o u r s 10,000 hours. 1 되게 0 0었어 u r 되게 0 0었어 hours. 우리가 디노가 회사에 중일 때 들어왔나? 그렇죠. 이게 아, 진짜 완전 아기 때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애를 자꾸 이제 아기로만 생각하고 이제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많이 느꼈지. 아 얘가 마냥 어린애가 아니구나. 나는 진짜 그 전에 그 리허설 때 많이 놀았어 염시에서 이 춤추 때 이거. 아명 <웃음> 콘서트 때 콘서트 때. 사실 사너 춤추 때 나랑 명모 밑에서 진짜 그와 진짜 멋있다 이번에 약간 양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시시 <웃음> 마지막 캐럿을 위한 팬송이자 퍼포먼스 팀의 데뷔곡이라고 부르는 곡이다. 세 개의 곡이 나오고 이 곡이 나오기 전까지 퍼포먼스 팀에게 긴 성장통이 있었다. 그때의 시간이 기억나는지 우리 그다 작사했지? 그렇죠 다 했죠 그치? 중국어도 들어가 있고 맞아 맞아 이게 아 진짜 이거는 그 레벨업 첫 번째 레벨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맞아 아니 근데 이때부터 잡아갔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세 번째부터 잡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음. 처음에 O M 잼잼OMG 때는 약간 색깔 잡기였고 하이라이트 때 확실히 좀 잡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13월에 추면서 그냥 아예 그냥 지, 이거다 했지 좋고. 근데 하이라이트는 우리에게 그때 진짜 팬분들 생각하면서 쓰는 정말 그 앞에 환성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가사도, 다 그거 다 노린 거거든요 가사도 그 빛은 테러들다 혹은 우리다 뭔가 그런 그런 뭔가를 생각하면서 퍼포먼스까지를 짜고 그리고 디도 파트도 그 존재 이유는 너야 그랬죠 지금은 오, <웃음> 지금은 (5년째) 서먹고 있잖아 <웃음> <웃음> <웃음> 그게 그때 이제 어, 아직까지도 오지 아직까지요 아직까지도 하죠 근데 이번에 마, 안 했다. 맞긴 하니까 어 그치 세븐틴의 존재 이유가 음, 누구예요 케이이잖아요 <웃음> 캐럿들 없으면 세븐틴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 근데 그때 당시에 참그 문장이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응축해서 한 말이다 라는 생각을 담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멋있는 말이야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그렇죠 변함은 정말 없어요 아직도 이제 컨설트때나 뭐나 그래도 캐럿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네. 이유 <웃음> <웃음> 이런 거 이런 거 멤버들이 노래. <웃음> 근데 사실 <웃음> <셋이> 그때 이렇게 <웃음> 마음 다운 다운으 열심히 만드는 노래인데 회사 진짜 그때 너무 인정하고 좋아서 뮤비까지 찍을 찍을 때 뮤비까지 찍어주셨고 어. 그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십삼 년 전에 맞아 맞아 진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어. 진짜 활동하면서 너무 힘드는데 근데 뮤비 찍어주셨니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 힘도 더 해야 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했었지. 노래 우리 정말 잘 만들었고. 퍼부팀이 또 꿈, 요비 같이 찍고 싶다 진짜로 응.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은 우리가 그때는 아이디어를 또 모아서 싸우더라도 이제는 응. 어... 멋있게 자존심하고 딱 신선하게 하고 네, 파이팅. 화이팅 뭔 <웃음> <웃음> 말했지 나 기억이 안, <웃음> 안 <웃음> 났어 형형 무대에 뭔 말했더라? <웃음> 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근데 그래. 화이팅 맡기면 나 아까 화이팅 많이 얘기했어 아 그랬어? 어, 아, 화이팅 해야겠다 그래, 얘가 그래. 그래. 그래. 명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너가 오늘 이시간이 제일 좋아했잖아 어, 아, 오늘 나는 좀 되게 편하고 아이 또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재밌고 <웃음>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또 했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 오늘 다한것 같고 나도, 나도. 준영은 어땠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자리니까 말하는 거지만 준영이 처음에 데뷔 초때 퍼포먼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이 해 어려워하고 고민 많이 했던 걸로 알거든. 불러, 어. 준이는 노래를 불러 부르고 싶어 했던 애야. 그래서 좀 나도 하, 이게 쉬이 아니거든. 아니야. 근데, 근데 그거보다도 나도 사실 반대로도 사,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근데 반대시도 많이 고맙지. 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세이 한테 많이 배우고 나서 나도 역신 더 종종 많이 생기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도 많이 꾸미고 약간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너무 고마운 생각도 더, 더 많아 그거밖에 없어 아, 근데 진짜 나는 형이랑 뭐 같이 댄스 브레이크 할 때도 있었잖아 어, 어, 그럴 때도 있었 보면은 아잘 좋아 잘에 힘이 좋아 진짜 멋있어 진호 너 어땠어? 너무 음. 좋았어 일단 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추억을 좀 되돌아볼 수 있어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팀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 팀은 유독 오랜만에. 오랜만에 뒤돌아봤던 거. 오랜만에 한번 잘 아, 저랬구나 이랬구나 하면서 좀 감동이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캘러드한테 인사하고 이제 아쉽게도 어, 끝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캘러드한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멋있는 무대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 퍼포먼스 팀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안녕. 굿나잇